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카티아이 드래프팅과 관련돼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지식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솔리드웍스입니다 nx나 솔리드웍스나 또는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홀 정보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름이 13.50이다 이런 얘기, 깊이가 4 0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 카운터보입니다. 그 위에 머리 모양은 20에 깊이가 1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카운터싱거 타입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나사 규격이라고 그러면 M 얼마짜리다 이런 정보까지도 쉽게 어, 추출해서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아쉽게도 카티아에는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시던 모예요. 탭이나 카운터보에서 치수 넣는 법원, 텍스트나, 지선 텍스트에서, 뭐, 어트로브 링크인가요? 어트로브 링크라고 그랬는데, 이거, 애트리브트 링크라고, 이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거로 넣는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어, 단품에서 홀의 크기에 바뀌면 자동으로 안 바뀌니까 좀 아쉽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자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어,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여러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일단은 애틀리뷰트 링크가 맞습니다. 이게 한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인서트 링크 템플릿 이 기능이 있는데 어, 아쉽게도 카티아에서 이 기능 자체는 있는데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구멍에 대해서 작동이 잘 안됩니다. 자, 그게 좀 아쉬운데 일단은 이번 강의에서는 애틀리뷰트 링크를 통해서 자동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 이렇게 구멍을 여러개 만들어봤습니다. 이런 심플 타입 있죠? 심플 타입도 만들고요. 심플 타입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포 타입 있죠? 카운터 포 타입. 카운터 포 같은 경우는 이런 스크류, 스탠다드가 따로 어, 새로 추가됐네요. 예전에 이제 이 버전 21 같은 거쓸 때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 싱크도 있고요. 그리고 스레드, 나사 규격, 나사 구멍 탭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한번 도면을 작성하면서 애트리뷰트 링크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뒤에 보정 도잉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A3으로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A2로 할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정면도 그렇죠. 네, 프론트 뷰에 한번 내리겠습니다. 이쪽 창으로 넘어왔어요. 위에 클릭해서 이렇게 내리도록 하죠. 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임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 하죠. 깔끔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뭐그리드도 없애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내리시고요. 프로퍼티에서 어, 생각보호를 바꿀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내리고요. 프로퍼티에서 히든라인 체크하겠죠. 아, 이 상품이다 위에 들어왔네요. 자, 그럼 반대로 해 보자. 내려가면 밑에다가 내려가지고요. 프라파티에서 히든 라인 체크하겠습니다. 만약 나사다 그러면 이 치수를 기입하는 방법 이 여기 있죠. 요거 나사 규격 찍으면 아, 잘 표시가 잘안 되나? 그러면 히든 라인뿐만 아니라 스레드까지 체크하겠습니다. 요거 뒤에 거 보이시죠? 이게 나사. 나사 인데요 그럴 때는 요거 가지고 여기 찍으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얘만 그렇지 나머지 는 어떻습니까 그게 잘 안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좀 자동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렇죠? 일일이 얘 가지고 기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죠? 자뭐 얘를 쓰던 얘를 쓰던 똑같습니다 리드선이 있고 먹고의차인데뭐이를한 다음에 나중에 리드선을 추가하면 되니까요. 아시죠? 자, 창을 버티컬로 이렇게 나눠놓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이쪽에서요. 요, 저는 요거로 하겠습니다. 찍으시고요. 빈 공간을 한번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 구멍 같은 경우는 요런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이게 없네요 위에 지름에 그리고 깊이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름 기호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런 얘기죠. 위에 보시면 여기 있죠. 요 줄에 보시면 요줄1이 뭐죠? 예, 텍스트 프로프티 있죠. 요 줄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여거 있습니다. 여기 지름 기호 있죠.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이 글꼴이 안 맞아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 뿐이니까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구멍에 정보를 가져와야겠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지 마시고요. 빈 공간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애트리 r 트 링크 하시고요. 이쪽에 홀을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클릭하면 그 홀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넘어올 겁니다. 그 중에서 어... 요거는 이제 지름이니까요. 홀의 지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이아미터.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컴마 한번 하죠. 창을 닫고요. 일단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깊이 요걸 하겠습니다. 잘 안들어옵니다. 하 <웃음> 이상이 잘 안들어와요. 다시 한번요 안되면 오케이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예. 넣겠습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빈 공간 있죠? 마우스 오른쪽 애트리뷰트 링크에서 이 홀을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탭스 있죠? 어플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됐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걸고를 좀 바꿀까요? 여기 모노 스페이스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죠. 그럼 얘는 실제로 누구에 대한 정보입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싶으면 스냅이 딱딱 걸리죠. 슈퍼트키를 누른 채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겁니다. 얘에 대한 정보죠. 그러면 리드선이 없으니까 리드선을 한번 추가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애들 리드 하셔가지고 얘 찍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어떻습니까? 이 선에 딱딱 걸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선에 이렇게 슈퍼드키를 누른 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선에 딱딱 움직여요. 아 움직이지도 않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 센터에 다 하고 싶은데 선에다 움직이지니까 선에 붙어버리니까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창을 좀 키워볼까요 자 어디 갔나요 예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선에 움직이니까 음. 선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애들 리더 하나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요빈 공간을 그렇죠? 자, 시프트키를 누른 채, 여기, 공간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선 요선 있죠. 요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어, 어디 있나요? 에, 어디? 딜리트는 아닐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하겠습니다. 리무브 리드 있죠. 노란 점에서. 요가 하시면 요거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심볼 모양도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가지 심볼 모양을 바꿀실수 있습니다. 심볼 세이프 있죠. 요걸 하겠습니다. 이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어, 이런 모양이면 뭐또 다른 모양이 되겠죠. 예. 자, 저는 이걸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아니면 이걸 하셔야 되고 삼각형 이걸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미의 공간에 이렇게 딱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렇죠. 그니까 처음에 리스트 이 가지고 하면 그러면 되느냐? 빈 공간을 찍으면 이게 인식이 안 됩니다. 이 끝에 걸려요. 네. 여기 에 걸리니까 이에, 예. 죠 이렇게 걸립니다, 슈죠 s h i f 키 누른 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죠 그런 부분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하셔야 되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걸 한 다음에 뭐리드선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이걸 하시면 유막 공간, 처음에 여기 선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빈 공간을 찍으셔야 되고, 선에 걸린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걸 예, 그냥 움직이면, 격자에 딱딱 걸리니까 스냅에 슈퍼 트키 누른 채 하셔가지고 여기 움직이시고 마우스 오른쪽 심볼 테이프, 어 심볼의 세이프 모양을 병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블 클리어 하셔가지고 애트리뷰트로 이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속성 정보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나 여기다 어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 작업을 지금 이 지루한 작업을 또 해야 됩니까? 확기싫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창을 좀 버티컬로 낮춰놓고 보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파트 파일에서 홀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면 파일에서 텍스트 레플리케이션, 요금 되고세 번째 아이콘 있죠? 일종의 복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제할 속성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를 클릭한다. 이미 빈 공간을 클릭한다. 리드선을 추가한다. 뭐 했던 복잡한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파일에서 속성 정보를 가져올 구멍을 먼저 찍으시기 바랍니다. 찍으시고 이 도면을 도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마치 얘가 해제된 것처럼 보이시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요, 요거 있죠? 요거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제할 속성을 가지고 있는 얘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찍고, 이게 클릭하시면 어떻습니까? 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면 되죠? 애들 리드 하셔가지고, 그죠? 시버트키를 누른 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리드선 타까지는 넘어오진 않죠. 찍으시고, 요, 심볼세이를 병리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나마 작업량을 확 줄일 수 있겠죠. 아시죠? 그런 예, 것들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얘는 어떻습니까? 그건 또 틀리죠. 그렇죠? 카운트포 타입이란지, 카운트 싱크 타입 같은 경우는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 여러분이 그 자, 우리 회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떤 구멍들이 있다, 그렇죠? 홀들이 있다, 그러면 홀이었던 속 이미어였던 이런 스타일을 미리 도메, 하나의 도면에다가 만들어놓으십시오. 아시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재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파일, 새 파일을 한번 만들어보자 파트로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로 하죠. 여기다가요, 스케치 하겠습니다. 이 면에다가요, 이렇게요. 손이 달달달 떨립니다. 이게 중간이 아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빠이 나온 다음에, 클릭지를 하도 하다, 하다 보니까 손이 달달 떨리는 수전지구처럼, <웃음> 예, 그런 순간이 옵니다. 자, 여기는 뭐 12.56, 깊이는요, 23.69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이것도 이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하고요. 자, 파일 유드래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A4로 하죠. 자, 그런 다음에요, 도면을 취하겠죠. 프론트 뷰 뒤에 있는 요 면을 찍겠습니다 그럼 하나 가져오겠죠 그럼 얘에 대한 거는 어떻습니까 얘도 저장을 할까요 다른 면에 구멍 정보를 가져오고 싶은 겁니다 그럼 다른 파일에 있는 이 파일에 있는 지금 이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파일에 있는 이거를 가져올 수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같은 파일 내에서만 쓰실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만약에 이런 스타일을 담고 있는 템플릿 파일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저장해놓은 파일이라고. 보고 이 부분을 컨트롤 C, 복사 하세요. 여기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뭐, 엉뚱한 위치에 올 수도 있습니다. 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요런 자주 사용하는 스타일 같은 경우는 굳이 리드선을 안 만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쪽 파일에서요, 이 홀을 선택하고, 이쪽에 와서, 얘 찍고, 얘 찍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넘어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약간 다르게 넘어오죠? 그렇죠 자. 그니까 러얘 사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2.56하고 23.69죠? 2 3 6 9 위에 겁니다. 그니까 밑에 거는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에, 이게 이제 속성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개로 넘어오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는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얘를 한번 바꿔볼까요? 얘를만 정확하게 15로 하고요. 얘를 30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나요? 안 바뀌죠?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 하세요. 업데이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원래 이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일도, 어이 파일이 아니었네요. 이 파일 있죠? 이 파일도 여기서 속성 정보를 변경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변경이 되나요? 15에 뭐35 이렇게 주겠습니다. 오케이 하고 저장을 하고요. 이제 와서 바로 변경이 되나요 그렇진 않죠 업데이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질문한 것 중에요 모델상 홀극에 밖에도 드래프팅이 안 바뀌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안 하셔서 그래요 아시죠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리드스을 추가하면 되겠죠? 애들 리드하셔가지고, 쉬프트키를 누른 채, 이모의 구멍에다가, 그 다음에, 세이프 타입도 변경을 해 주시고, 그러면, 좀더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템플릿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요 그 파일에다가 템플릿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카운트포 타입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카운트포도 마찬가지죠. 자, 요거 누르고요. 여기 찍겠습니다. 일단, 어차피 여기서 가져오는 건 똑같습니다 기호를 먼저 넣어야겠죠 일단 지름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름 기호를 넣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애트리뷰트 링크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 뷰에서 이게 이렇게 찍으시면 안됩니다 이 찍으면 뷰 정보가 오는 거지 다른 정보 오는 거 아니니까요 여 찍으시고 이쪽 창에 오셔가지고 이쪽에 있는 거 있죠 저는 이 앞을 보겠습니다 3번 그래서 이 정보가 넘어오는 겁니다. 홀 3에 대한 정보가 넘어오겠죠? 그 다음에 지름 그 다음에 d 스 깊이가 있겠죠? d 스 지름 그 다음에 여기 카운트 보니까요4 타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카운트 4타입에 지름하고 깊이가 따로 있는 겁니다. 아시죠? 요 정보를 가져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하실 수 있겠죠? 어플라 하셔가지고 하나 만드시고 띄우신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면 이게 안떠요. 이 창을 꼭 닫으시고 기호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짓고요. 혹시나 이게 안뜨면 오케이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처음에 만드실 때는 조금 조금 지루합니다. 이거 <웃음> 제가 봐서는 좀 지루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기호를 넣으시면 되겠죠. 아 그리고 엔터 치시면 어떻게 됩니까? 두 줄을 넣고 싶은데 엔터 치시면 오케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다음 줄을 넘어갈 때는 반드시 컨트롤 엔터 치셔야 됩니다 자, 끝까지 한번 가보죠 애틀비드링크 한번 찍고요 이번에는 요탭스 데프스 있죠 탭스를 넣겠습니다 어플라이 오케이 하고요 컨트롤 엔터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엔터 그래야지 이칸 내에서 다음대로 내려옵니다 자그 다음에 카운트 보 타입이니까 요, 기, 요 기호로 하면 되겠죠 카운트 보 타입 카운트 선거 타입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찰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아이고, 또안 들어오네요. 그쵸? 오케이 하고, 더블 클릭하고, 밑칸 찍으시고요. 이렇게, 기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애틀브드링가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 템플릿 만들 때는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죠. 지름. 그렇죠? 어, 요런 모양이 아, 지름 기호가 빠졌네요. 그럼 요만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컨트롤 c t r l C, 복사하셔고 여기다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그 그렇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attribute link, 3번, count boy, 지름, apply, 됐죠? 오케이 하시고요한칸 띄시고, 이제 예, 깊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나요? 오케이 하고, 깊이, 주면 되겠어요? attribute link, 3번 찍으시고요그 다음에, count boy, o 스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의 기호만 어이 인식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그냥 복사 지름기호를 복사 했더니만 복사 잘 안되네요 어쩔 수 없겠네요 요만큼을 지우시고 지름기호를 따로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그럼 요런 식의 템플릿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 템플릿을 잘 만들어 오시면 그렇죠? 여러분이 요거를 이제 음, 복제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아, 이런 템플릿 만들 때는 굳이 이이 이 뷰가 필요 있는가요? 이게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면 맨땅이 되고 해동할수 없으니까 빈 뷰를 하나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뷰를 만들때면 이거로 만드시면 뉴뷰누르셔죠 클릭하시죠. 이렇게요. 이런 필요 없으니까요. 그렇죠? c t r X 할까요? 여기다가 되고 컨트롤 V 이뷰 안에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하나씩 하나씩. 그렇죠? 뭐 일반 홀 타입, 카운트 포 타입, 카운트 싱크 타입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때그때 그때 다른 도면에서는 복사하신 다음에 그래서 텍스트 리플리케이션을 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좀더 쉽게 자동화시킬 수 있고 어참좀 아쉬운 면은 있죠 아무래도 다른 프로그램을 쓰시는분 입장에서는 야 거기서는 한방에다 되던데 여기서는왜 이렇게 복잡하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마다 장단점은 다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참 그전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이거 설명하면서 어딨나요 이거 설... 어디있죠? 이거 설명했었죠? 이거 설명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냥 이거 변경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했는데 변경한 예, 다음에 카티아를 꼭 껐다가 한번 켜셔야 됩니다 아, 껐다 켜야지만이 예, 설정 파일이니까요. 설정 파일은 카티아를 한번 껐다 켜야지만이 반영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